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1쪽이네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하답하십니다 아멘? 제가 11절부터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후 며칠이 안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취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기쁜 설날이죠? 네, 여러분에게 기쁘고 행복한 설날 되기를 다시 한번더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설날 같은 이런 명절의 기쁨이 우리 삶에 계속 될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떻게 하면 기쁜 설날이 될까 제가 어,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청년 결혼식 때 가서 이런 제목으로 간단히 주례사를 한 적이 있어요 돈보다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제가 주례사를 했는데 오늘 돈 얘기 좀 자꾸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 마음으로는 좋아하시면서 자꾸 돈 얘기하시나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돈이 주머니에 두둑하면 기쁘겠죠 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떻게 하면 기쁜 설날이 될까? 네, 돈이 주문에 가득하면 기쁘죠? 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웃음> 잘 맞았습니다 네. 돈이 좋다 하는 게이게 정직한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돈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돈 벌려고 그러지요. 돈안 좋으면 말놓고 돈 벌려고 하겠어요. 돈 좋으니까 돈 집착하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은 왜 좋은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좋은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돈은 일단 우리 삶을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어릴 때참 가난하게 살 때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 학교 가면 이제 등록금 내잖아요 그때 3개월마다 육성회비를 냈었는데 그 육성회비 낼 돈이 없어서 응. 가지 언제까지 내라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집에 너무 가난하니까 그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좀그 하시던지 어 제때 내지 않는 학생들 다 조회 시간마다 앞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아 얼마나 창피스럽고 그러던지 제가 학교 가기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매일 학교 가는 게뭐 어디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결핍되고 부족하고 그렇더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살아요. 돈보다 훨씬 귀하고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이. 늘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뭔가 합니까?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 그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욕심 때문에 사람 잃어버립니다. 돈 욕심 때문에 친구도 잃고 돈 욕심 때문에 형제도 없고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자식도 보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들을 툭툭 다 끊어버리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 벌었어요 돈 가졌어요 그런데 곁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행복한 모습일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잣집 아버지가 큰 아들이 여덟 살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돌아가실 때큰 아들한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참 끔찍한 유언이에요 어떤 유언인가? 얘야, 사람 믿지 말아라 너 가까이 하는 놈다 도둑놈들이다 네 아버지가 남겨주는 그 재산 그거 욕심나서 그러는 거니까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 이걸 유언으로 남겼대 아버지가 근데이 8살짜리 아들이 그 유언을 평생 명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금고 재산은 잘 지켰어요 결혼도 했어요 아내도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내보다 자식보다 금고가 더 소중했어요 손도 못 대겠어요 그러자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가 다 엉망이 되더라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저지르는 보편적인 어리석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하나가 불이한 청지기 비유예요 이 비유가 참좀 어렵습니다 어느 청지기가 그 주인 돈을 가지고 지 멋대로 굴리면서 부정을 막 저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너 이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자, 그렇게 했을 때이청지기가 걱정을 합니다 자기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야단 났다 싶어가지고 꾀를 낸게 뭔가 하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이뤄라 불러놓고는 예를 들어서 기름 100리터 빚진 자라면 50리터로 지가 탕감해 주고 또밀 100석 빚졌으면 80으로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 줬어요 불이한 거죠 불이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불이한 청지기의 불이한 행동을 정당화 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옳지 않는 사람도 너희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롭냐?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이기지 않냐? 돈을 챙기지 않고 사람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옳지 않은 사람도 그 지혜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그 지혜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신 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런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사람보다 진짜 귀한 게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돈을 급수로 매기자면 나는 C급이다 C급도 복은 복이잖아요 복은 복이에요 근데 돈은 C급의 복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B급이죠 돈보다 나아요 B급 정도가 사람이에요 그 돈보다 사람이 있으면 더 행복하지요 그런데 사람도 A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A급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잃는 사람 돈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을 잃는 사람 사람은 귀한 줄 아는데 하나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새날 교회 살아가는 교우들은 하나님을 얻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 사람도 얻고 돈도 얻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근원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10편 기자는 주 밖에는 나의 다른 복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지혜를 가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10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이 A급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돈이라이질서가 정확하게 삶 속에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이제 삶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순서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이 본문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 돈, 사람, 하나님 이 순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서 우리가 앞부분을 함께 읽은 건데요 어느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가정은 남이 보기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있고 부자인 것 같고 그래서 일꾼도 있고 품꾼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식구도 많고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은 음식을 잔뜩 이렇게 차려놓고 매일이 기쁜 설날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상이 달라요 주인의 가슴에 구멍 하나가 뻥 뚫려 있는데 그 뚫린 자리에 본래 작은 아들의 자리였는데 그 작은 아들이 떠나버렸잖아요 어떻게 떠났나요? 그 작은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이 아들의 생각은 돈만 있으면 아버지가 내게 줄그 재산 내가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없어도 형이 없어도 이 집을 내가 떠나도 행복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이 아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저 사람 얼른 주세요. 이렇게 했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돈은 자기 인생으로 확 안으로, 자기 인생 안으로 확 끌어들이고 아버지, 형님, 일꾼들은 인생 바깥으로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돈 있으면 자기 인생이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이 작은 아들의 결정적인 패착이었던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은 돈이 아니라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유토피아, 유토피아 할때 흔히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 나 에덴 좋아하자. 에덴 하면 유토피아를 상상 에덴 동산.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 에덴 동산 그러는데 아담은 그 에덴을 혼자 다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유토피아를 손에 쥔것 같은데 왜? 에덴 동산을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그럼 행복했느냐? 아담은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어리라 하시니라 저기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 하지 않하다? 좋지 아니하다 저 좋지 않다는 반대말은 뭘까요? 좋다 그 좋다는 말이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망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에 그러니까 토부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게 뭐냐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누구를 지어리라 돕는 배피를 지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을 차지하고 있어도 혼자서는 행복하지 못하다라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중에서 한 평생 부부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아직 없지만 그럼 왜 충격을 받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그게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기쁜 설날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으로 밀어 넣어주신, 보내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야 다른 건 잃어도 사람 잃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집의 작은 아들 보세요 돈을 인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버지도 밀어내고 다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새날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많이 얻고 건강을 얻고 재주를 얻고 명예와 권력을 얻은 게 복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재물이 진짜 복이 되고 건강이 진짜 복이 되고 명예와 권세가 진짜 복이 되려면 그것으로 사람 많이 살리시길 바라고 그것으로 사람들 많이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무조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은 있는데 옆에 사람이 없어요 복입니까? 물질이 복입니다 건강도 복입니다 제주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만이 살리고 사람만이 얻게 될때 진짜 복이 된다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될때 진짜 행복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집 나간 그 작은 아들 집 나가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 잘알지요그 아들은 얻은 돈 가지고 허랑방타하게 살다가 돈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죠. 불행해지죠. 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재산을 탕진하고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돈이 떨어져서 불행했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불행해진 이유는 그 곁에 진정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가요 돈 가지고 있을 때 호랑방타하게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곁에 분명히 사람들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남자들 여자들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지 그가 돈쓸때 같이 즐기는 사람들이었지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있나? 사람이 있다고 말하려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할 때내 곁에 사람이 있는 거지 내돈 먹으려고 내 재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사람들 아무리 몇 천명이 내 곁에 있다 한들 그게 사람 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빈털터리가 되면 다 떠나가죠 떠나갑니다. 한 사람도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작은 아들 보세요. 빈털터리가 될때 먹을 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먹을 것도 없었다. 그가 돈 가졌을 때 사람들 잘 이렇게 사겨놓고 잘 이렇게 엮어놨다고 한다면, 아, 집 빈털터리 될때그 사람께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요?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 우리도 친한 관계가 되고 우정이 있고 하면 친구가 어려우면, 예, 도와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불행은 돈이 없는 불행이기란 보다 사람이 없는 불행이에요. 사람이 없는 불행. 그러자 그러나 할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집에 돼지치기로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집 돼지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람이 돼지 곁에 눈 꼴이 되거든요 돼지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돈만 있으면 돼 돈은 자기 인생 안으로 끌어들이고 사람 밀어낸 인생의 결말을 보는 거예요 이 결말을 보는 거예요 이 비극적 종말이죠 결말이죠 참으로 희망 없는 세상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습입니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 이건 희망의 이야기. 여기까지는 굉장히 불행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어리석어,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늘는 안타까움 있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 주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이 망가진 행복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행복과 기쁨이 회복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이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기쁨이 회복이 되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사람이 떠남으로 그 가정의 기쁨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집의 아버지, 달마다 아들 걱정이 늘 우울하고 늘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자리에 돌아옴으로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인데 어느 날 돼지우리에 누워있던 그 작은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밀어냈던 그 아버지를 자기 인생 안으로 모셔드릴 생각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생각이에요 굉장한 결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 아직은 절반쯤 정도 그 생각인 것 같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이 생각 반. 아,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내 인생 가운데 몰아내버렸는데 다시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 반. 어정쩡한 거죠. 뭘 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첫째는 그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이 이어지는 17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이르되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체 말씀 잘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가 뭐가 많다고 그럽니다 뭐가 많다고 그러나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그럽니다 아니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버지를 자기 인생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지금 이 아들의 생각이 무엇에 가 있느냐 아직도 먹을 것에 가 있어 얼마나 풍족한 게 많은데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직도 그의 마음은 먹을 것에 물질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어정쩡하더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아들의 태도와 생각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는 이야기를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들이 이러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 보니까 그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염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직도 그 아버지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래 너내돈다 날려버려 가지고 거지돼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 품꾼으로 일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어 그러면서 먹을 것 던져주는 아버지입니까? 먹을 것 던져주는 건 사육사가 하는 사육사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들에게 어, 받아 먹어라 그렇게 던져주는 사람은 돼지 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지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먹을 것 던져주는 대상으로 이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추구합니다 더 알아가기를 추구합니다 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아들로 맞이한 증거들이 있죠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확깨어면서그 아버지의 사랑이 대로 나타났잖아요 20절 한번 읽을까요?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만 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안았고 그 아들의 빈 자리에 그 아들을 다시 앉힌 것이고 목을 것을 줘서 사육할 대상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잔치까지 열었잖아요 아마 그 잔치는 기쁨의 눈물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 집 나간 이후부터 왠지 밥맛도 없고 우울하고 늘 아들 극중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에 매일마다 문 밖에 나가가지고 혹여나 오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아들의 소실 혹여나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정말로 받아주신다는 것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왜 아버지를 이제야 알게 됐나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 지으면서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집 안에 있던 품꾼들도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 작은 아들 떠나고 난데 늘 얼굴이 수심이 맨날 가득했는데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 주인님 그러지 않겠구나 하면서 함께 기뻐했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버지도 둘째 아들도 품꾼들도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남았죠 누구예요? 큰 아들 큰 아들 이큰 아들은 아직은 아니에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대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고는 이큰 아들은 뚜껑이 열렸어 머리 뚜껑이 열리버렸어그 장면 한번 보실래요? 누가 보면 15장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돌아왔다. 그럼 네, 동생이 돌아왔다고요.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찾아면 야단도좀 치고. 이러면서 쫓아가서 동생 맞이하려고 해야지. 동그 동생한테 뛰어 가야 하는데 이 큰아들은 비껏한다는 말이 염소 새끼 또 살찐 송아지 비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큰 아들도 물질에 더 마음이 온통 가야 아들, 자기 동생 돌아왔다 그러면 그가 정말 사람을 더 중요하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가족을 더 중요하게 얘기했다면, 그 동생이 하는 뭐 못된 행동이 있지만 살아서 돌아왔잖아. 회복돼서, 회복, 여기서 지금 회복될 거잖아요. 그거 보고 기뻐야 되는데 지금 소 이야기하고 염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염소랑 소랑 비교하면서 재산 물질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아들은 집바깥에 탕자이고 큰 아들은 집 안에 탕자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사니까 불행해지더라 아버지 밀어내버리고 가족 밀어내버리고 물질 안으로 끌어들여서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해졌잖아요. 이큰 아들도 마찬가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거기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거라 이게 좀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살면, 예, 이거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행해질.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도 큰 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우리 교우들까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차지하긴 했는데 그게 나 혼자 있는 거야. 나 혼자. 이게 얼마나 적막한 겁니까? 그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려갔던 기쁨을 진짜 누리길 원한다면, 아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쑥 밀어 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붙여 주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설날 같은 기쁨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마음에 부딪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명절 되면 가족들, 자식들, 자녀들 집에 오죠 그러면 뭐 물질이나 계산적으로 이 네게 어? 고민이 되었고 내게뭐엉터리 뭐 같이 살아가지고 내가 막뭐 뿌리 낳고 막 그런 거다 생각하면 웰컴이안 됩니다? 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돈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렇을지라도 그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밀어내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웰컴 환영하시고 격려해 보시고 축복해 보시고 그러면 진짜 설날이 가정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설날 같은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여기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다 아시죠? 네,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타내요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돌아왔는데 양식 때문에 돌아오긴 했어도 그런데 왜 부잣집, 이 집, 저집 다른 집도 많을 텐데 다른 집으로 안 가고 왜이 집으로 왔을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온 겁니다 거기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되세요 기쁨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끌어나주시고 환영하고 잔치해서 그에게 기쁨을 맛보도록 해주신 분이 아버지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은 큰 아들이 막 불평하고 화를 낼때큰 아들 설득하고 달려서 그 잔치 안으로 기쁨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분 역시 아버지셨어요. 그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기쁨도 행복도 회복도 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신명에 우리들의 가정에 새날교회 안에 임하여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식탁이 풍성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북적거려도 그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고 인간적인 모임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모임이 못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므로 예. 날마다 설날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요, 요한계시록 21장하고 딱 연결됩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마지막 때, 천국의 그 광경하고, 오늘 이 본문하고 짝이 되는 것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천국의 광경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어느 장면에서 눈이 꽂혀야 되는거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가장 큰 복은 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피카 번쩍한 맨션 있고 아파트가 있고 막, 금, 막 금길이 금 있고 은길이 있고 이래서 천국 가기 원하세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은 막 이렇게 얼굴과, 얼굴에 과얼굴 대해서 보는 것 같지 않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더라도 잘 느껴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잘못 느낄 수도 있는데 천국은 분명히 느껴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짜 천국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이 최고의 복이거든 자이 가정의 천국의 복이 지금 임했나요? 아니 임했나요? 임했죠 아들 떠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게 됐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기 누가 보면 15장의 이야기가 마지막 종말의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 풍부들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 아들을 안으니까 아들이 막 통곡을 하는데 울지마 울지마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맨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 일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은 과거 네가 저지른 죄, 너의 고통, 외로움 먹을 것도 없었던 그 처참한 삶그 고통 이제 다 끝이 났어 끝이 났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아, 속삭여 아속삭 주시는 거죠 품에 안으시면서 고생 많았지 울지마 눈물 닦아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있자 살자 그런 거거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귀전에 속삭여 주실 음성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인재하여 계시는 주님이 이 땅에 곤고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속상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속삭여주시는 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의 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괴롭고 힘든 세상이지만 기쁨에 설라갔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 인생의 순서를 제대로 합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이 1번이에요 돈이 있으면 사람도 그냥 잃어버리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건 아닙니다 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돈보다는 사람이다 돈보다는 사람 혹여나 돈은 잃게 되더라도 사람은 잃지 말자 아멘 이 순서를 바꾸고난 다음에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예, 사람보다 하나님 더 잃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돈과 사람과 하나님 이 순서가 다 챙겨질 때 그때 뭐냐? 진짜 기쁨과 행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설날의 행복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대신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얻고 사람도 얻어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인 물질도 얻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코드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한번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한번더 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절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3절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 자는 좋은 일주 있으리라 그 구한 자는 주님의 인도를 구한 자게 주님의 인도를 구한 자는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자, 네. 제가요, 선포할 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크게 네. 아멘 하세요. 네. 아멘. 자, 하면 아멘으 한번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자, 제가 세 가지로 축복하게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나 가족들 돈보다 사람 부자 되세요. 아멘. 아이고 아멘이 좀 적네 한번더 우리 사랑하는 사랑 가족들 돈보다 사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는 사람보다 하나님 잃지 않는 사람 되세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대심을 믿고 고백하므로 하나님도 얻고 사람도 얻고 더하여 주시는 축복인 물질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아, 네. 그래서 이한번두손 잡고 예이 네. 복을 더 구하세요 아, 네. 더 구하세요 하나님, 돈보다 사람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진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얻고 사람도 얻고 더하여 주시는 축복인 물질도 얻을 수 있는 복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